야. 이거는 내 아이스크림이라고. 어? 음. 이거. <웃음> 여러분 더 아이스크림. 아니야 치즈랑 안 바꿔. 아 맛있다. <놀람> 아, <또 집에. 놀람> 헤헤. 얘들아, 너는 너무 부담스럽거든. 아, 맞다, 맞다. 니네, 도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있다. 미미 짜잔. 이거 봐, 강아지랑 애기랑 나눠 먹을 거라고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보내주셨거든? 근데 이게 유기농이어가지고. 아기가 먹어도 되는 아이스크림이래 그래서 다 같이 나눠먹으라고 선물을 보내주셨어 콜드 스크림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필요하군요 제 아이스크림을 강탈다할때자 우리 한이는 무슨 맛 먹을까요? 어 맛이 엄청 많아 <웃음> 맛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두개 누가 빼먹었니? 니네 아빠가 빼먹었겠지? 너희 아빠 아이스크림은 광인데? 우리 한이는 <웃음> 블루베리 줄게요 그쵸? 그리고, 너희는 무슨 맛 먹을래? 너희들한테 좋은, 과일. 어? 이것도 블루베리고 이것도 블루베리야이런 뭐야? 아, 딸기, 아사이베리구나 너희들 블루베리 먹고, 하니는, 그러면, 이거는 멍멍이 거든 하니는 어떤 거? 그거 먹어. 이거는 녹으니까 넣어놓고 올게요. 하니, <목소리> 그게 무슨 욕심쟁이 같은 짓이야? 애들 음, 음, 나눠줄 거야. 그러면 오늘도 하니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해야겠군. <목소리> 자, 여러분, 모이세요 하니의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가 열렸습니다.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시고 싶은 강아지 분들 모이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주세요. 아 주세요. <웃음> 주시라고요. 아 감사합니다.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. 어때, 어때요? 맛있으신가요? 블루베리 맛입니다. 재밌어? 어, 아, 아, 나, 어, 이거 방금 타투가 먹던 거냐? 아우, 음, 맛있네. 나, 뭐지? 기분이 안 좋아. 여러분도 드셔보시겠어요? 아!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기분이 안 좋아, 너무 더. 아니,는, 먹뭉이들한테 맛있는 거 주고 싶었을 뿐인데, 그치? 그 와중에도 줄 거야? 먹뭉이 사람, 먹뭉이 사람. 응? 음, 진짜 과일 맛이다, 과일. 다급해. 급해 아이스크림 먹으면 ASMR입니다. 돌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것 같은 아이스크림의 맛! <웃음> n 게 끝.